지난 11월 7일 태국 공항이 흰색 니트와 검정색 치마 그리고 검정색 워커를 신은 한소희가 나타나자 공항에 오지 못한 한소희의 태국 팬들은 현장에 팬들이 너무도 부럽다는 반응을 보냈다. 공항에 가지 못한 태국 팬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은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으로 태국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인기를 얻게 된 한소희가 태국에 있는 동안 레전드 미모와 팬서비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소희는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 촬영 도중 부상과 과로 등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 실신했다고 하다. 이로 인해 촬영이 중단됐으며 크게 위중한 상황은 아니지만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었고 액션씬이 많은데 책임감에 대역도 거의 없이 직접 액션씬을 촬영했다고 한다. 더욱이 한소이는 한국 여성 배우 최초로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오메가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되며 독보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오메가는 배우로서 한소이가 작품에 헌신하는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소이가 가진 본질적인 성품이 오메가가 추구하는 철학에 큰 영감을 준다. 카리스마 있는 매혹적인 분위기로 브랜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소희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은 태국 팬들이 더욱더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는 한소희는 역대급 팬서비스로 공항에서부터 태국 팬들을 사로잡았다. 먼저 공항 게이트를 나오며 수많은 현지 팬들을 확인한 한소희는 가볍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자 현장의 태국 팬들은 한국어로 사랑해요 언니라고 외쳤다. 이어 태국 팬들의 함성과 함께 수많은 선물 꾸러미를 받은 한소이는 감동한 나머지 잠시 주춤하더니 뜻밖의 돌발행동을 해또한번 현장에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유는 검정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팬들에게 사인을 하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과감한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한소이는 팬이 준비한 사진에 정성스레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태국 현지 팬들이 한소희에게또한번큰 감동을 받은 것은 한소희의몸 상태가 완전치 않음에도 적극적인 팬서비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3일 드라마 경성 크리처의 고난도 액션신을 촬영하던 도중 눈 주위 안면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었다. 현재는 거의 다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태국 현지 팬들은 한소희의 적극적인 팬서비스 태도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현지 팬들은 sns에 태국이 오셨나요? 와 너무 예쁘다라며 한소희가 공항에서 했던 행동이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태국 팬들이 열광한 한소희의 인기는 오메가 행사장에서도 이어졌다. 한소희는 이날 행사장에 과감히 어깨를 드러낸 흰색의 드레스를 입고 한 서양 남성과 함께 등장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오메가 쓰여인 레이날드 애슐리만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수많은 태국의 엠베서더들이 함께 참석했음에도 유독 한소희와 단독으로 등장했는데, 그만큼 한소희가 태국에서 글로벌 엠베서더로서 얼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레이놀드 애슐리마는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한소희를 글로벌 엠베서더로 발탁한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한소희를 보러 온 태국 팬들이 행사장 건물을 가득 채우며 엄청난 환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놀드 애슐리마는 한소희의 인기를 포토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소희가 포토월에서 들어와 간다는 포즈를 취하자 팬들은 한소희에게 엄청난 환호성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팬들의 열기에 포토월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보디가드들로도 모자라 오메가 쓰여인 레이날드 애슐리만이 한소희를 직접 에스코트하는 보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되었다 그리고 국내 네티즌들 역시 행사장에서의 모습에 또한번 놀랐는데 행사 직후 가진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현재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국 배우들 한가운데 한소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지라유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초조했는지 입술이 바짝 마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 현지 팬들의 미소를 자아내었다. 초조한 듯 기다리던 지라유는 팬들과 대화를 나눈 뒤 한소희가 지나가자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현지 팬들의 무리와 함께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팬들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팬의 마음으로 돌아가 지나가는 한소희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 한현지 팬들은 지라유의 이 모습이 매우 재미있었는지 웃으며 지라유의 등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제임스 지라유는 아쉬운 마음에 행사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스제 다른 셀럽과 함께 찍은 사진은 올리지 않고 유독 한소희와 함께한 사진만 올려 행복한 성덕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미친 미모와 팬서비스로 태국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한소희는 박서준과 주연으로 호흡을 맞춘 경성 크리처의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역대급 흥행을 기록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